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지난 11월 둘째 주 드디어 차세대 콘솔 기기인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레이스테이션 5가 출시되었습니다 두 기기 모두 많은 이들의 기대만큼 상당한 스펙, 성능을 뽐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는데요 전세대의 게임기들 또한 그랬고 게임기뿐만 아니라 많은 기계 제품들이 겪는 고질적인 초기불량 이번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레이스테이션5 역시 초기불량으로 인해 심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기기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시라면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될겁니다. 먼저 엑스박스는 최근에 한 유저가 엑스박스 속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영상을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엑스박스에 큰 문제가 있다 라는 소문을 퍼뜨렸는데요. 해당 내용은 전자담배를 이용한 조작된 영상이었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원작자들은 영상과 글을 삭제한 채 도망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작인 영상도 있었지만 실제로 몇몇 기기들은 연기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as가 늦은 점에 대해서 엑스박스가 사과를 남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디스크 관련한 결함입니다. 몇몇 사용자들 사이에서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않거나 삽입이 되지 않아 기기 안에서 끼어버려 다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해서 플레이하는 유저에겐 문제가 안되지만 디스크를 선호하는 유저들에겐 큰 문제죠. 여기에 한 유튜버는 클립을 이용해 드라이브에 껴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을 올리는 등 유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는 중입니다. 이슈와 관련해서 엑스박스 측은 우리는 모두 엄격한 품질 보증 테스트를 거쳤으며 혹시라도 하드웨어 측면인 문제가 있는 고객들은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죠 이런 디스크 끼임 현상 뿐만 아니라 디스크를 삽입할 시 소음이 발생되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5도 역시 초반부터 큰 고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플레이스테이션5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GPU 관련한 이슈입니다 게임을 실행할 시엔 게임 내 텍스처가 깜빡이거나 튀는 오류가 생기며 심할 경우에는 게임이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튀고 프리징이 일어나거나 게임이 셧다운되는 등의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소니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유저들은 소니의 GPU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는 10테라 플롭스에 2.23GHz의 가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출시 전부터 벌어진 엑스박스와의 성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무리하게 올린 성능에 리퀴드 메탈까지 사용할 정도로 오버클럭을 돌리다보니 이에 GPU의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발생하는 오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바둑판으로 놀림 받았던 RTX 2080ti의 오류와 비슷한 현상인데 밝혀진 건 없지만 당시에도 발열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었던 만큼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클럭을 낮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엑스박스는 갑작스러운 게임 셧다운, 컨트롤러 페어링 해제, 앱 에러, 4K 손상, 일부 타이틀의 느린 퀵 리줌 플레이스테이션5는 네트워크 연결 오류, 역시나 갑작스러운 셧다운 및 전원 문제, 플레이스테이션4의 데이터 전송 문제, 플레이스테이션5의 쿨링팬의 괴소음, 앱 에러 등 사소한 오류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겪어본 오류 중에 가장 열받았던 건 아스트로 플레이룸을 실행하면 게임이 시작되지 않고 계속 무한 로딩창에 걸려있어 재설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게이머들도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이래서 첫 번째 콘솔은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선봉대들이 몸으로 때워 개선시킨 버전의 콘솔을 구매하면 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발생한 초기 불량 오류들이 어서 빨리 픽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